시간을 돌린다고 힘들었던 기억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지금 내려왔는데 신호가 터지기 시작할 때부터 저기 삼척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실종 신고까지 돼갖고 어 수습하느라 좀 힘듭니다 지금 다 왔습니다 이제 한시간반 정도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 거, 거기까지만 가죠? 이용소까지? 응 여기서 금방이잖아 근데 지금 해 떨어지고 걷는 것보단 날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가야 될것 같아 좋았습니다 지금 해가 지금 다 떨어져 가는데 이용소까지도 못 갔어요 지금 이 용소까지 못 내려가면, 하, 어떻게 뭐 비박을 하루 더 하고, 날이 밝은 대로 가든가, 뭐, 큰일 났어요, 지금. 해가 거의 더 넘어가갖고, 산이라 나무 아래는 또더안보여야 지금. 3시간 넘게 걸리겠는데? 1시간 좀 넘게 걸었거든요? 7시까지, 제 2용소까지 도착하는 게, 여기가 아까, 그러니까, 누나게 멋더라고 자, 모실 뛰어보이는 분들도 막상 가고 면 어렵고, 어려 보이는 분도 하여튼, 이따 가봅시다. 도착 예상 시간은 8시 반. 다 내려간 데까지. 치킨에 맥주, 아니면 뭐, 막국수나, 뭐, 냉면이나, 콩국수나, 아무거나. 아이고. 주 갑니다. 야산? 네. 어, 오고 나니까 별거 아닌데 여기 힘들었어요 한한 시간 정도 힘들었는데 오고 나니까 괜찮네요 여기 계곡 따라서 올라오는 길그 말고도 여기 산 뒤에 산 보이는 거기로 올라오는 길도 있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간단히 라면 먹고 이제 슬슬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카메라에 대고 말잘안 하는데 어, 앞으로는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<웃음> 어, 하여튼 밥 먹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<pacing> 거거 네, 퍼봤인것 같아요 얼마나 빠르니까요? 네, 저희 좀 쉬다 와서 좀 오래 걸렸는데 3시간 걸린 것 같은데? 예? 3시간 걸린 것 네. 같아요 아, 많이 터왔고 보세요 오, 뱀 오, 독사 아니에요 독사 아니에요? 아니야아니야아니야 독사 맞네, 이거 독사예요, 독사 저거잖아, 삼각형이잖아 대가리. 씨 어디에요? 시간을 돌린다면 나는 사명소를 다시 갈까?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시간을 다시 돌릴까? 기억은 벌써 추억이 되었는데 나는 시간을 돌리고 싶지도 않지만 사명소를 다시 가고 싶지도 않아 시간을 돌린다고 기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 말이지 네, 내려가서, 는 이것 도 내려가서, 는 부탁해야지. 아, 여기 손 짚고 가셔야 되겠는데. <목소리도> 야 여기도 확 지네 잠 <웃음> 들어. 여러분 들은 이렇게 오 지로 들어 가서 신호 안터 지는 데 들어 가면 꼭 네, 걱정 하 시는 분들있 으니까. 네, 연락을 꼭 해놓고 들어가시길 바랄게요. 아..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남자 수